너가 이제 운동을 되게 많이 하잖아 어 좋아하지 축구도 하고 있고 어, 테니스 테니스 하고 있고 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 그치? 그런 운동들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어디야? 어 그렇지 한 번에 정답이 나올 줄 몰랐는데? 코어지 그치 코어지 코어 문제지 <웃음> 아니야 있긴 있어 약한 게 문제지 그래, 지금 여기 코어 근육이 네. 척추 기립근과 복근 그리고 복사근.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코어 근육이 몸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가슴이 우리가 몸을 앞으로 숙였잖아. 한6 0초 정도 앞으로 숙여져 있거든? 가슴이 아래쪽을 보는 상태에서 팔은 그대로 유지시켜놓고 가슴을 그대로 옆으로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어, 코어 근육으로 몸을 잡아주는 상태에서. 몸이 딸려가는 게 아니라. 자 그랬으면 은 반대로 갈 때는 코어 근육까지 같이 넘어가는 거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 생각보다 이거 너무 힘든데? 어. 자, 코어 근육으로 몸을 잡아준 상태에서 가슴 근육으로 몸을 돌려주고. 내 몸은 더 자유롭다는 말이. 이때 팔 모양이 준비 자세 때랑 달라지면 안 돼. 아, 그대로 유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코어 근육을 이용해서 몸을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으악. 여기까지만. 음. 이때 지금처럼 체중이 살짝 왼쪽으로 넘어가도 돼. 음... 준비 자세 때는 본분인의 몸의 체중이 반반씩 나눠져 있다라고 보면은 뒤쪽으로 갈 때는 최대한 반반을 유지하고 음. 앞쪽으로 넘어갈 때는 왼쪽에 더 많이 실어, 실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절대 팔을 이용해서 어깨를 이용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상체 중에서도 윗부분, 갈비 쪽, 그렇지 명치 위부터 코어 근육이 확실하게 몸을 잡은 상태에서 명치 위, 자그 상태에서 천천히 코어 근육이 돌면서 원래 자리까지 돌아올게요. 스탑. 자 이렇게 왔을 때 채가 바라보는 곳이 어디여야 되겠어? 정면. 그렇지. 그럼 이렇게겠지? 아 이게 정면이구나. 그렇지. 오케이. 왜냐면 우리 눈의 위치랑. 체의 위치랑 떨어져 있잖아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정면인 것처럼 느껴져 그렇지 이게 수평선같이 보이는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정면인 거야 아하. 응. 있습니다. 예, 자, 그 상태에서 이 모양 그대로 마저 회전 이렇게 그래서 팔, 넘어갈 때는 팔도 여기?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몸이 다시 돌아갔을 때 그대로 준비 자세여야 돼 그리고 이쪽으로 올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명치, 위, 명치 위쪽만 쓴다 그러면 됐지 저쪽으로 넘어갈 때는 명치 가슴 코어, 척추 기립근, 어. 허벅지까지 다 같이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오. 이러니까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아까 팔은, 보면. 팔은? 그냥 냅둬, 팔. 발, 발, 발, 발. 발? 그냥 냅둬. 발. 냅둬, 그냥. <웃음> 냅둬? 그냥? 알아서 움직이게? 떨어지면 떨어지게 냅둬. 아, 오케이, 오케이. 억지로 붙이거나 억지로 떨어뜨리지 말고. 코어 근육과 가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움직이니까 발은 그냥 알아서 떨어지겠지. 아, 그렇지. 그렇지. 어쩐지 힘들더라. 응. 억지로 붙이고 있으려고 안 해도 돼. 11자로 줄어면서요. <웃음> 준비 자세 때요 지금 팔 자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몸이 심하게 들어져 있어, 지금.